안녕하세요 애니멀 로티브의 테드 지킹입니다 예. <웃음> 뭐예요 이건 또? 이거요 신상이에요 따란 아... 따란 따란 네랩플런치 컬러랑 랩플런치 그로스예요 자 이름만 아, 들으면 뭐, 뭡니까? 그냥 뭐 색깔 하는 거랑 뭐잘 자라나게 해주는 성인 있게 얘기해 주시죠 다 아실 거예요 컬러 수초의 본연의 발색을 굉장히 좀더 진하고 잘 나오게 해주고요 그로스는 성장, 성장 촉진을 해줍니다 네, 그래서, 이두개 같이 써주시면 좋아요. 네. 기존 액비의 플러스 알파죠? 아, 예. 기존 액비 세트. 예. 네, 아시죠? 예. 랩 프렌치 베이직, 그 다음 랩 프렌치 K 칼륨, 그 다음에 카본 부스터, 에다가 이거두 음. 개까지. 예. 수초가 라인을 다섯 개가 되세요 다섯 개. 계속, 계속 끊으려는 것 같은데, 네. 아무튼 계속 저는 예. 얘기할 겁니다. 그래서 요 세트. 예, 예. 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.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. 애니멀로TV의 테드. <웃음> 아닙니다. 왜요?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정확한 사용 용법이 다 있거든요. 아, 네. 당연히 읽어보시겠죠, 이거. 네. 뭐. 읽어보시겠 똑같은 거고요. 얘기 그만하세요. 네. 자, 랩, 지금까지. 랩프즈 컬러, 랩 프렌즈 글로스 자, 수초 제품 이제 다섯 개로 음. 완료됐고요. 지금까지 그래서, 잘 잠시만요. 사용해주시고. 네. 잠시만요. 그래서 애니멀로 랩 전체 제품은 13가지가 됐다. 네. 13종이 다 네. 출시가 됐고요. 당분간 또, 또 저희가 굉장히 신기한 것도 준비하고 있거든요. 네. 기대해주세요. 네. 자,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. 기계였습니다. 梁梁梁梁梁梁梁梁梁